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진입니다 mvr 1024 플러스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, 지금 현재 여기 보고 계신 건 어, 여기는 뭐 디스플레이는 128 채널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희한한 게 생겼습니다 2번 이것도 128 채널이에요 그리고 3번 이것도 128 채널입니다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거고요 어, 다 해서 이게 지금 1024 채널 짜리입니다 일단 프로토타입이니까 이 어, 정도만 공유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